요즘 설거지론으로 들끓고 있죠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오래된 개들이 가지고 뭔 이슈인가 했었는데 아니에요 설거지 현상을 파면 팔수록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 사회적 철학적 담론이 필요한 근원적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이른바 설거지론이란 게 핫한 이슈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개요부터 들어가죠. 연애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젊은 시절 성적으로 물란하게 노았던 상대방과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을 마치 음식은 남이 먹고 자신은 그저 다 먹고 더러워진 그릇을 설거지만 한다는 것에 비유하여 낯잡아 이르는 담론이다. 주로 남성에게 적용되는 말인데 지금은 그냥 남성 전용화가 되었습니다. 설거지론이라는 명확한 이름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21년 10월 하순부터이지만 사실 의외로 이건 오래된 떡밥입니다. 원시시대때부터 가족 부양을 하는 남성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신경쓰던 문제라 신화, 설화, 민담에서도 달아왔던 보편적인 현상을 이야기함이지만 현재로는 언급조차 터부시되는 상황이죠.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여성들의 반발, 설거지론은 결국 여성이순수성이 여부로 규결되는 추상적이고도 윤리적, 형이상학적인 담론과 연계됩니다. 제가 여성이 순수성이라고 해서 오해 마십시오. 과거엔 이게 여성이 육체적 순결이었으나 지금은 결혼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설거지론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설거지남은 이제 퐁퐁남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건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로 퐁퐁남이 보편적인 특징은 학창시절 여자 손 한번 못잡아 본 쑥맥 남성이 공부만 계속하여 30대의 훌륭한 직업을 갖게 된경우로서 남중, 남고, 공대, 군대, 대기업이 테크트리를 탑니다. 이들은 학창시절 1점이 오를수록 마누라의 얼굴이 바뀐다는 속설을 절대적 진리를 믿고 공부에 매진했죠. 이건 남성들이 많이 사는 도시라는 의미로 퐁퐁시트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화성시 동탄신도시. 그러나 이 표현이 그저 장난스러운 농담으로 치부될 수만은 없는 게 화성시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 화성시에서도 자살률 1위 지역은 바로 동탄신도시. 한해 평균 21명꼴. 화성신문. 오죽하면 지난 19년도에 화성서부경찰서 무궁화홀에서 범죄 피해자 및 자살 생존자 지원 대책 박람회및 포럼이 개최됐다고 신문기사가 났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살자의 공통 유형이 바로 40대 남성의 투신입니다. 설거지 남들도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늘 얘기하는 책임, 나이를 먹으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를 먹었으면 철 들어야지, 결혼하면 철 들어야지. 뭔가 아닌데 싶다가도 아니야, 지금은 다들 힘들다니까. 난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결혼했으니까. 예전처럼 가부장적인 남자가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던 중설거지론이 등장했죠.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보다가 어, 어, 다들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던 문제들이 누군가의 비유와 같이 오일러의 공식처럼 모든 게 하나로 꿰뚫어져 버립니다. 누군가는 그냥 내얘기 아니네 하고 웃어넘길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를 둘러싼 상황이 한 번에 이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밤일이 되었든 정이 되었든 현재 결혼생활에 충실하다면 문제가 아니죠. 남편은 가정의 책임을 가지고 생활하며 아내가 무심하건 그냥 육아에 지쳐 피곤해서 그런 거라 믿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도 책임감도 없다는 걸 새삼 느껴버린 게 포인트 터질 게 터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터질게 터진거라고 봅니다. 원래는 그냥 단순히 전 남자들이 거쳐간 여자를 설거지하지 말자 마지막 지뢰는 밟지 말자 하는 드립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현재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나도 이전 영상에서 그저 드립인 줄만 알고 찐따들만 부들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더라고 굉장히 큰 철학이 담겨있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움직임이 좀 납득이 갑니다. 본론을 말하자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고학력, 고연봉 즉 쉽게 말하자면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한 남성들을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사회적 위너로 인식되었고 설거지 운운하는 건 연애 시장에서 고가였다 결혼 시장에서 안 팔리는 내실 없는 허우대 남들이 정신승리쯤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명문대 대기업 테크트리를 탄 엘리트들이 루저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고 동탄 신도시 40대 남성의 자살률을 이를 뒷받침할지도 모르는 불편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설거지론에 대한 본격적인 담론이 시작되면서 판도라의 사진자가 열리고 복마전의 문이 열리는 느낌입니다. 저를 논하자면 저의 개인사나 신체적 조건들을 볼때퐁퐁남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남중, 남고, 공대, 군대, 대기업 남초직장의 전형적인 테크트리를 탔으며 거기에 다시 한이대라는 쐐기를 하나 더 달아 그리고 이거 팔불출이지만제마누님은 젊은 시절 한미모와 몸매로 날렸습니다. 키도 저보다 큽니다. 근데 지금은 저보다 체중도 큽니다. 그러나 오해 마십시오. 제 조건이 퐁퐁남 유형이라고 해서 제가 퐁퐁남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제 아내는 가정에 충실합니다. 저를 또 사랑하고요. 아내는 밤에 출근하는 직업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학원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퇴근 후 바톤터치에서 육아를 담당하고 아내는 출근을 합니다. 근데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아내에겐 장모님이라는 스티키가 있었죠. 낮에는 장모님이 오셔서 제자식들의상황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장모님도 제가 오면 바로 귀가하시죠. 그러니까 전 낮에 일하고 밤에 육아하는 주경야육. 그렇지만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전혀 불만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좀더 편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사랑하는 내 자식을 돌보는데 왜 독박이니 감옥이니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상황이죠. 독방휴가, 돌봄 감옥, 남편과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런 소리 못하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낳은 애를 대상으로 감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런 지독한 이기심이면 충분히 내 안의를 위해 아무런 사랑 없이 배경만 보고 억지로 결혼도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아이를 낳아줬으면 당연히 아빠가 키워야죠. 그러면 우리가 애 낳아주는 거니요 보면 이것도 이해가 슬슬 되는 거야. 어떻게 낳아줬다는 표현을 할수 있었냐면 그저 감정 없이 내 안의를 위한 교 보안물이었던 거요.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와 출산도 하게 되고 살림까지 한다. 얼마나 싫어.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보상해달라고 지랄거리는 거였어. 순결정조와 가부장적 권위도 없는... 왜 그렇게 그간 많은 여성들이 꾸노동인이 하며 남친과의 만남을 거래로 치환하고 독방융화에 돌봄가무이니 시월드라며 자기 가족 일에 불만이고 또 남편 가족을 증오하였는지 뭔가 퍼즐이 맞춰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설거지론이 그간 남녀 갈등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대통일장 이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 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